나 이번에 이 전사 이기고 전사 맨치 나다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까도 만났던 애거든요. 약간 사제 할때 만나는가? 어얘 혹시? 템포카자부산 오케이, 놀보다 니가 더 세긴 해. 같이 같이 올라가죠 같이. 같이 같이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. 교환해? 멀리건이 좀 잭팟 무조건 챙기고 교환성 갈치 빼고 싶어 근데 해보니까 갈치 빼고 싶고요 잭팟 커틀라스 롤 이렇게만 챙길까? 내가 갈게. 1? 1? 일이 뭐야? 4짜리가 뭐야? 학교 선생님? 용원포 식자? 비룡? 이번에는... 1? 진짜 비룡이네? 이거는... 탁탁탁탁 10댐? 이번터어쟤 절대 못 끝내잖아. 교환하자. 은폐장막! 잭팟! 내 눈을 그을 보여줘! 근데 급하게 필요할때 전선대치 써서 우리 스마이트시 엔딩 낼수도 있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? <목소리> 선생님. 와 그럼 저되게 4코가 6장 들어가니? 저기 이것도 쓸거.. 박밀룡도 쓸거 아니야 그쵸? 머클러 어, 야 킬가 가능? 14면은 6, 6이잖아 하고 크레바토아까지 뽑으면 이겨, 이겼는데? 나 이겼어 그렇지 전선 대치 각안 보냐? 아니 근데 도적이 전사 잘 이기는데?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